오늘은 홍언니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홍언니의 리뷰 홍언니의 운동교실도 있잖아요 운동교실을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중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저도 예전 선수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회원님들 가르칠때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나 굉장히 많이 해요 다양한 이제 제품들도 있는데 마사지 건이라는 이런 이제 제품들로 요즘에는 많이 해요. 저도 정말 애장품이에요.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운동할 때 매일 써요, 매일. 이거 없으면 이제 운동도 잘안 되고 정말로. 어떻게 생겼냐? 짠. 일단 제가 기능부터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딱 켜서 어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, 세 단계. 강중량, 스피드 강, 이거죠 이렇게 세 단계가 있고 어, 이렇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헤드 각도가 또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, 기구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, 얘 활용도잖아요, 활용도 얘를 이제 뭘할 거냐 뭘할 거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운동 전에 얘로 이제 써서 근육을 늘려줘요 열을 내는 거죠 10cm가 이렇게 만약에 움직여요 근데 내가 오자마자 바로 하면 10cm를 내가 움직이면 다쳐요 워밍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이게 어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그 인지대로 가다 보면은 근육이 다쳐 버려요 찢어져 그러니까 는 그런 걸 충분하게 우리가 워밍업을 하고 해야 부상이 확실히 적고 여기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피가 몰리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그쪽이 이제 펌핑감이 조금 이제 생기다 보니까 는 실제로 운동할 때 인지되는 그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후에 피로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면 또 피로 회복에 효과가 또 빠르고 제가 기본적으로 상체 운동할 때는 저는 이제 이쪽 이두근이 좀 타이트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상체, 어깨, 가슴, 등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많이 이두를 풀어줘요 그래갖고 이전환근부터 해갖고 내가 이제 쓰고 어, 풀고자 하는 이제 그 근육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돼요. 그럼 이렇게 어 진동으로 인한 이 마사지가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이죠? 근육이. 제 근육이 많으니까. 솔직히 진짜 보면 몰라요. 직접 해 봐야 돼. 해 봐야 아, 근육이 진짜 잘 많이 풀린다. 유연성이 좋아진다. 그걸 알거든요. 하체 운동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많이 사용하지만, 그, 회원 분들도 많이 해드려요. 특히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 이제 동작이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. 이렇게 스쿼트를 할때 이렇게 앉았다 이랬었잖아요. 그럼 우리가 앉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리는, 아, 후방 경사가 되는 약간 이게 많이 일어나는데, 요게 보통 그 대퇴 이두와 둥근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타이트한 경우, 유연하지 않은 경우 많이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자세가 안 나오는 분들, 그냥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이 한 상태에서 면 조금 더 좋고요. 네. 데이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연성이 엄청나게 확보가 돼서 어, 스쿼트 동작이나 하체 운동할 때 정말 바로 또 회원분들이 느껴요 바로 이걸 하고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정말 늘어나 있는 게 유연해진 게 나서 동작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부상도 당연히 적어질 테고 운동 동작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어, 가족분들 아니면 일반분들한테 그냥 좀 좋은 부위들이 있어요. 그냥 해주면. 은이 승모는 다다 다 아파서 되게 대구만 있으면 돼 여기는. 정말. 그거는 누구나 1 0이면 100. 다 현하다고 하죠, 대구만 있으면. 은 그다음에 이 앞쪽 정전골 옆에 이 앞쪽에 여기를 이렇게만 해줘도 이게 엄청 현하고. 그리고 이제 요 이쪽 엉덩이 이쪽 이렇게 해주면 은 우리가 대부분 서서 많이 또 있다 보니까 는기가 많이 뭉쳐 있거든요. 음.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, 힐 많이 신는 분들은 이 종아리, 어, 그다음에 가자미근 이런데만 해줘도 그냥 일반 분들은 운동 상관없이 혈액 순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어, 다리가 붓기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건데 그 이것만 해줘도 다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얇아질 수가 있어요.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희도 이제 요걸로 쓰는데 조금 더 이제 가정용으로 조금 더 가볍게 나온 어 요런 자 크기만 봐도 조금 틀리죠 어 무게도 틀려요 얘가 또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액정으로 이렇게 액정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 또 이제 스피드 조절이 이렇게 되죠 어, 이렇게 스피드 조절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요거 좀 가벼워서 여성분들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아마 쓰실 수 있어요. 이게 보면은 이제 전용 가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안에 보시면은 어뭐 이제 배터리,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방, 어 헤드 가방, 그 다음에 이제 충전기. 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가방으로 돼 있어요. 운동하러 갈때뭐 가져가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도 시합장도 가져가요. 시합, 맨날 저희가 운동하다가 저 맨날 쓰니까는 시합 전에도 저는 이걸 하고, 그 다음에 펌핑에 들어가요. 그래 이제 제일 똑같은 이제 컨디션, 그다음에 유연성, 그런 집중도가 나와가지고 시합 장도 가져가고. 이게 이제 그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헤드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거, 어, 이렇게 뾰족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육을 조금 더 이제 깊은 곳까지 어, 어, 손가락으로가 세게 누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깊은 곳까지 할수 있는 이제 요런 헤드. 다양하게 이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었으니까는. 목적에 맞게 이렇게 또 사용하시면 돼요. 제가 운동하면서 또 계속 쓰는 모습을 조금 조금씩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래야지 그걸 쫓아서 하면서 어, 어떻게 스트레칭하면서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면은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음, 첫 번째 홍언니 어, 리뷰, 어, 마사지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, 어, 또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. 제가 거기에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고 할 테니까는 뭐 꼭이 마사지건 아니어도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 전에 이런 어 하는 방법들 이런 거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는 많이 물어봐 주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홍원이의 어 리뷰 1탄이었습니다. 안녕.